아 맞다! 오늘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시면 어떡하죠? 아 됐어 말 안할래 말 안할래 아니야 아니야 대두님 겹쳐보이잖아요 아안 됐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또 이걸 또 봤어 여러분들도 또, 또, 또, 또. 아 이걸 또아 이거 이거 이거야.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 그냥. 아니 아, 얘기할까요? <웃음> 아니 이런 거 너무 조금 주책 같단 말이지 제가 정샘물샵을 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대도님이 먼저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들어가고 나는 2층에 그 약간 홀 같은 게 있어요 그 홀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 갑자기 엄청 미모의 여신님께서 까만 바지에 흰색 까만색 줄무늬를 입고 갈색 머리가 나 너무 유심히 봤나? 약간 여기 딱 날개뼈! 그러면서 샤라랑 하고 지나갔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소미였어요 메이크업을 다받고 밑에 내려가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거의 완성될 때쯤에 거울에 비친 저기 대각선에 거기 알죠? 거, 내 거울에 비친 대각선에 뒷모습이 보이는 거지 뒷모습 앞에도 거울이 있으니까 얼굴이 보인단 말이에요. 나 약간 슬픈 것 같다. 딱 쳐다봤는데 헐 소미가 맞는 거야 아까 그 옷이 맞아. 근데 어? 아까보다 머리가 길어졌더라고요. 머리가 아까 전에는 분명히 여기 정도였는데 머리가 이렇게 길어졌어 그래서 내가 어라? 머리 붙였구나 어 머리 피스 붙였구나 어 너무 예쁘다 나난 스토크 같다 거기서 막 되게 환하게 웃어, 웃고 있었거든요 막그메 헤어 해주시는 분이랑 막뭐 얘기하면서 깔깔깔대면서 막환하게 웃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와 평소에도 저렇게 피곤할 텐데 이렇게 샵에서 사실 너무 피곤하면 이렇게 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예인 분들은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피곤하니까. 근데 이제 저 상황에서도 되게 활기차고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을 되게 밝게 밝게 해주는 막 알죠? 막 그렇게 막 환하게 웃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 알죠? 그 뮤직비디오에서 음소거는 되어있는데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들 있잖아, 뮤직비디오에 보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을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계속 빤히 그냥 이렇게 제제 이렇게 보다 우와 되게 웃는 게 예쁘다, 머리 피스 붙였네. 어, 갈색 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나 혼자 막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이것만 해도 내가 오늘 되게 우와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온 거예요. 헤어디자이너 분이랑 소미랑 내 옆에 와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아,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오오 오. 그러면서 저한테 어, 저번부터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제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신 거 제가 봤거든요 이러면서 아 진짜 여러번 봤어요 아 진짜 이러면서 막아 진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 한번 드리고 싶었다고 아성덕아성덕성덕응 올해의 운을 다 써버렸다 네 그리고 이제 사진 찍자고 하긴 또 너무 그렇게 해도 될까 싶은 거야 그래서 말못 했어 그리고 나도 이제 머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하는데 갔는데 거기 앞에 딱서 있어서 또 마주친거지? 그래서 <웃음> 마침 대돈님도 저 앞에 있고 그래서 저기 혹시 사진 하나 찍어도 되냐고 그래서 아네 어, 그럼요! 그랬어요 자기 빨리 와요! 이래가지고 왜냐면 하 사실 그 연예인분들도 예를 들면 이렇게 풀메이크업 이렇게 다 메이크업 되어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진 한장 찍어주셔도 괜찮네요 이렇게 하는게 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제 만약에 메이크업을 안 했다 메이크업 안 했는데 내가 막 셀카 찍자고 했는데 막, 어, 막, 솔직히 막, 어, 이렇게 막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러면은 싫잖아요. 그, 그러면은. 짜잔! 너무너무 예쁘죠? 웃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웃음이야. 약간 살짝 그 웃음이 개구쟁이 같은 그런 모습도 있고. 어 그래서 뭔가 아 귀엽다! 이러면서도 되게 사람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시원한 맑은 웃음이었어 소미솔로 두근두근 기다려집니다 아 나오면은 또또 또 얼마나 직캠을 봐 될지 내가 진짜 <웃음>